안녕하세요, 뉴타입WTV의 뉴타입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W입니다. 오늘 인피니티 워네 번째 시간인데요. 니다벨리르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토르가 가오겔에게 구조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니다벨리드에서 드디어 스톤 브레이커를 만들게 되죠. 거기에 나오는 피겨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마블레전드 3팩 소개해드리고요. 뒤로 이어서 핫토이 토르와 그루트, 로켓라쿤 합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블레전드 3팩은 이미 그 리뷰 초반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제품들인데요. 캐릭터 3명이 들어있습니다. 토르와 로켓라쿤 그리고 그루트, 청소년 그루트죠. 당황심이가득한 그러니까 한번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거, 오딘소드인 줄 알았는데, 오딘소드가 아니고, 하임달이 들고 있는 칼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토르가 있고요그 다음에, 로켓 라쿤, 총, 그 다음에, 청소년 그룹도 게임기, 게임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영화의 고증과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와가지고요.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라쿤은 먼저 보겠습니다. 토르는 이미 소개해드렸고요 로켓라쿤은 합본이긴 하지만 이미 가오겔2에서 소개해드렸던 로켓라쿤과 거의 그냥 똑같아요. 코스튬의 색깔만 살짝 바뀌고 지금 보이는 총정도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좀 가까이 살펴볼게요. 네 뭔가 계속 막 재탕삼탕식 형수들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이 벌린 헤드는 없어요 가오겔2에서는 벌린게 있었는데 그죠? 가동포인트는 다 똑같고요 조금 다른거는 코스튬의 색깔만 다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총이 추가되었죠 단색은 아니고요 여기에 금색이 살짝 <웃음> 섞여있습니다 참티 안나죠 이렇게 보니까 그거 외에는 그냥 은색으로 쭉 칠해줬어요 손에 무기가 쫙 맞는다는거 딱 맞아요 딱 이렇게 보시면 이 손잡이에 정확하게 그립이 됩니다 물론 이총 무게가 다 보니까 제대로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거 팔 조금만 숙여주면 안 됩니다. 이쪽 손으로 파지를 할수 있게끔 돼 있느냐? 할수 있다. 오케이 다행이네. 이 정도, 이 정도 포징. 네, 예, 이거 외에는 아 이거. 근데 여기 손이 잡 빠질라 그러네 이쪽에. 팔이 얘가 짝고 짧다 보니까 이 정도 외에는 다른 거할수 있는 게 없어요. 총은 따로 뭐 도색을 해주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가오갤 투 버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이렇게 다를 게 없죠. 코스튬의 색깔이 스트랩 부분이 이제 좀 진해졌. 거. 이 권총 들 것도 똑같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여기 색감만 조금 다르고 똑같습니다 네. 그루트로 넘어가 볼게요 반악기 가득한 그루트입니다 청소년 그루트죠 게임만 주구장창하고 있고 그렇죠? 스타로드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면 아예 그루트만 이겼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반악기가 아주 나부나 그런 녀석인데요 사실 뭐 1대 12 스케일에서는 청소년 그루트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에서 제품이 나온 게 없습니다 반다이에서 프로토타입만 공개를 했는데 그 뒤로는 깜깜 무소식이죠 언젠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 프로토타입이 이제 양산품이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튼 굉장히 유익 이일한 청소년 그루트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죠 그렇게 계속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로켓라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렇게 계속 게임만 하면 내가 썩어버려 이렇게 마블 레전드 니다 벨리르팀 토르, 로켓라쿤, 그리고 청소년 그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스톤 브레이커를 만들기 위해서 고장난 장치를 직접 잡고 별의 힘을 버티다가 날아가버린 토르 게임만 하던 그루트도 놀랍니다 로켓도 달려와서 토르를 걱정하죠 맛이 가있는 토르 스톤브레이커의 기본형이 완성되고 손잡이를 찾으라는 에이션트말에 몸과 결심하는 그루트 그루트는 자기 손을 뻗어서 스톤브레이커의 손잡이를 직접 만듭니다 이어지는 피규어는 핫토이 그루트와 로켓 합본입니다이건또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미 리뷰를 다 해주셨던건데 저도 이거 받고서 리뷰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근질근질 거렸거든요 근데 <웃음> 네, 드디어 하게 되네요 자,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켓 라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인상 쓰고 입을 벌리고 있는 어, 헤드가 들어있네요. 자, 그루트의 헤드가 두 개입니다. 입벌리고 약간 해맑은 얼굴, 네, 무표정인 얼굴. 그렇게 되고손 늘어나는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위쪽에 보면은요. 아, 이렇게 스러스트 위에 총이 두 자루가 들어있어요. 게임기도 여기또 있긴 한데, 게임기가 이것도 역시 영화의 고증과는 좀 다르고요. 또 재밌는 것은 나무 잔가지 파츠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것도 센스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라쿤입니다. 하토이 네, 제품이라서 확실히 스케일이 달라지니까 뭐 디테일이라던가 프로포션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코스튬 자체가 PVC로 되어 있는 이런 플라스틱 뭐 비닐 소재가 아니라 정말 옷 소재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리얼합니다. 관절도 훨씬 좋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리뷰해줘가지고, 저는 일단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갈 건데, 그래도 역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수염. 요 수염이 정말 수염 같아요. 와, 장난 아니네, 이거. 난 이게 빳빳할 줄 알았는데, 정말 수염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 어우, 이거 되게 징그러워, 약간. 이런 결들을 굉장히 잘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색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윤기가 나는 듯한, 이런털 모양들, 이런텍스처도 굉장히 좋습니다. 목도 확실히 좀잘 움직이고요. 이빨이, 어우, 이게 물리면은 좀 아플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색깔까지 잇몸의 색깔까지 굉장히 윤기나게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고개 뭐 가동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코, 코스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패브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너나 조그마하니까 지퍼가 달려있지는 않아요 이런 스트랩 같은 거 굉장히 조용히 잘 되어 있죠 팔도 어깨에 잘 돌아가고요 엄청난 가동성을 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움직일 만큼은 움직이죠 손목도 움직이고요 허리에 이렇게 벨트처럼 되어 있는 수납함 이런 것도 굉장히 잘만들어요 좋습니다. 스틸도 살려주고, 리얼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수트도 이렇게 늘어나요, 보면. 다리 이렇게 스판기가 있어가지고, 늘어나고요. 요런 데는 살짝 레자 같은 걸 써가지고, 가죽 느낌 나게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등에 요거, 백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탈착이 되긴 하지만, 요게 요게 굉장히 클리어 파츠로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꼬리도 잘 돌아갑니다. 꼬리가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볼조인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빠지지도 않고요 다리도 움직이고 무릎도 따다닥 좌우로도 움직이고 발목도 이렇게 펴졌다가 오므렸다 가 근데 양쪽으로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는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것도 꼈다 뺐다 할수 있도록 버클이 되어 있고요 아주 뭐 좋아요 멋집니다 자 무게 한번 들고 포징 잡아 볼게요. 로켓 라쿤입니다 네 역시 하토이라 뭐 퀄리티는 보장이 되네요 일단은 총이 그렇게 고증에 맞지는 않고요 뭐 색감도 좋고 디테일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뭐고증에안 맞더라도 아 좋다 아 멋지다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라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로켓 라쿤이 다른 어떤 역동적인 포징을 하고 말게 없어요 <웃음> 그 제가 이게 스탠드를 놓고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서 이렇게 세워놨지만 스탠드에다가 세워놓는 게 사실은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스탠드는 나중에 제가 사용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제 그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핫토이 청소년 그루트입니다. 아주 길쭉길쭉하게 잘 뽑아줬네요. 일단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눈동자나 얼굴 표정이 그루트답습니다. 사실 마블 레전드는 작아가지고 그 표현들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부피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면 두 배가 아니라 이제 뭐 제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존재감이 큽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들, 가동성 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은 좀 커가지고 한 방에 다안 들어오네요 <웃음> 헤드 볼까요 헤드 아 얼굴 보십시오 눈동자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도 흰자가 없거든요 탁한 색의 가운데 이제 눈동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걸 너무나 잘 표현해줬습니다 요런 나무의 텍스처들 그리고 끝에 푸릇푸릇 하는 것들 여기 보면 요런 디테일들 나이테도 살아 있습니다 야 요런 디테일들 아주 좋습니다 가동성도 나쁘지 않아요. 어. 깜짝이야, 씨. 네, 이렇게 뭐, 갈아 깰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빠져버렸네요. 다시 한번 좀잘 껴놓고, 머리랑 연결된 쪽도 가동이 되고, 요 밑에 쪽도 가동이 됩니다. 팔 부분도, 네, 요렇게 가동이 되고요 어우, 얇아가지고. 부러질 것같아 하지만 뭐 이런 디테일들 있죠. 와요 도색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 톤이 아니라 세개 정도 세개네개 정도의 톤으로 이런 명암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팔은 뭐 이중관절은 아니에요. 이렇게 얇은 팔들은 대부분 이중관절이 안 되더라고요. 자, 손목도 잘 움직이고요. 가슴 쪽에도 볼 조인트 돼 있어서 가동이 자유롭습니다. 네, 하지만 체형이 이제 어, 약간 이렇게 휘어있는 체형이다 보니까 배가 살짝 나온 느낌. 그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체형이 있거든요.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엉덩 이도 이렇게 나무로 가려져 있게 잘 귀엽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역시 등 쪽도 이런 줄기들 이런 디테일들 굉장히 잘 살려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고관절이 이렇게 연장이 돼요. 가동성이 확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막 많이 하기 힘들고요. 왜냐면 요거 때문에 예,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움직이는 거에그뭐 포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릎 조인트도 이중은 아니지만 접힐 만큼 접히고 양쪽으로 다 움직이고요. 발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는 발, 발바닥 디테일까지 굉장히 잘해니요오 여기 보니까 마블 라이센스 표시가 발바닥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볼 조인트라서 잘 움직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고요. 아 얘가 너무 길.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다안 들어오니까 제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런데 이제 조인트가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 될건 없고요. 요런줄 표현들 아주 좋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뭐야... 깜짝이야... 네, 여기 볼조인트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건 아닌데 어우 얘가 이렇게 쫄깃하게 만들지 아주 오랜만에 핫토인데 다시 끼고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역동적인 거랑 상관없는 게임하는 모습 청소년 그루트는 거의 게임 중독 수준이기 때문에 게임하는 모습이 일단 떠오릅니다 그죠? 네총 쏘는 그루트 아, 굉장히 어색하네요 물론 그루트가 총을 쏠수 있습니다 총을 쏠수있고요뭐 손가락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영화에서 그렇게 싸우지가 않잖아요 얘는 맨몸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총이 들어있네요 이 핫토이가 컨셉아트 위주로 초반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뽑다보니까 컨셉아트에서는 총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총이 들어있는데 총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대로 한번 보게되면 총 굉장히 퀄리티 좋습니다 와 이거 뭐 굳이 영화에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아이 퀄리티 좋아요 뭐 그래요 뭐 이런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지 뭐이손 예. 잡는 손이 또 따로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루트가 총을 쥐고 있는 거는 어색하네요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뭐 이런 포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손 파츠가 요런게 있어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뭐요 정도의 설정으로 포징을 잡을 수 있겠죠 역동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루트가 할수 있는 그루트만의 포징인 것 같습니다 네, 얼굴 파츠를 한번 갈아껴 봤는데요. 네, 이 굉장히 반항기가 가득한 얼굴이네요. 네, 이런 것도 1 0대 반항아의 얼굴 굉장히 또잘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또 제품은 하토이 토르입니다. 토르 토르 와, 이거 아주 뭐 굉장한 인기죠. 네, 특히 인피니티 워 토르가 지금 엔드게임 토르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는 아주 엄청난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토르로 들어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안대가 두개 들어있고요. 스톤브레이커 민소매 팔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토르죠. 여기 건전지 라이트업 때문에 건전지 들어있고요. 네, 손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또 여기 번개 빠지직 빠지직 이펙트 파츠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빨리 꺼내 볼게요. 넌 토르 아니면 안 돼. 우리 햄식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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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잘되어있고요야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거 이거 털! 우와 털은 없어 털은 없는데 이 조형으로 커버를 해놔가지고 이털 같아요 되게 징그러워 와 이런 가죽 느낌들 스트랩 같은 것들 되게 잘되어있고요 네, 요게 이제 또 소재를 다른 걸 써가지고 방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펙트 파츠를 갈아끼면 라이트업이 되는 요거 덕분에 이 상체 부위에는 가동 포인트가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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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트로 되어있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가동성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자립할 때 조금 힘이 덜 받아요. 그래서 자빠지기도 합니다. 이 발바닥. 오. 여기도 마블. 원래 햄식이가 키가 큰데 그만큼의 비율이 안 나와서 대부분 요즘에 발목을 연장해줍니다. 그리고 무릎도 굽혔을 때에 별 문제 없도록 여기도 약간 스판기 있는 다른 재질로 마감 처리를 해줬습니다. 음. 아주 멋져요.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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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인피니티 워 4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토르와 그루트 그리고 로켓라쿤까지 찍어봤습니다 드디어 핫토이를 제가 개봉해가지고 리뷰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짧게 리뷰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또 점차적으로 다른 데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블 레전드와 핫토이의 콜라보 이거 참 재밌습니다 같은 캐릭터인데 스케일이 다르게 그리고 또 포즈는 똑같게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은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남은 또 인피니티 워 피규어를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